아벨! 아벨! 조용! 조용! 예? 어서 앉아 예? 어서 앉으라고? 아.. 아.. 아 예? 어서 앉아! 아예 잠깐만요.. 앉으라고 니까 아.. 됐나요? 음.. 저기 혹시 그쪽이 저기.. SCP 076 아벨 맞나요? 저거 로라고 티아놨지? 아이.. 아이.. 그게 아니라.. 아저 아이.. 아.. 아고 얼마 만에 오는 카페테리아야 아고 배고프다 무슨 밥 있지 오늘은? 저기요 주문받아요 안계세요 주문좀받아요커방굴어디서어 어디있어 저기있어 <웃음> 어? 아유 무슨일이세요 담당자님? 큰일났어 지금 큰일어 니가 이렇게 한가롭게 앉아가지고 밥을 먹을때가 아니라고 아유 무슨일이에요 제발 애쓰십시오 위험한 놈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니가 좀 알아봐봐 알아오라고 제발 좀 제발 좀 부탁 좀 할까 No. 아왜 이렇게 난리에요 밥은 좀 먹고 해야지 지금 범벅씩 내려있다고! 범벅씩 내려있어! 어! 어! 빨리 빨리 빨리! 가보라고 아이 진짜 오늘 햄버거인데 햄버거! 어이! 아 그래? 아줌마 여기 햄버거요! 어 아줌마 나도 불고기 버거 패티 두장 추가해서! No. 고마워 빨리 내려와! 아우 이렇게 빨리 내려오라고 난리야 빨리 빨리 시간 없어! 아이고 아이고 다추비됐지? 여기야! 아 예예 예예예 예, 예, 예. 아이고 이렇게 급하세요! 잘 들어! 지금부터 그 친구 정보를 알려줘. 그 친구는 SCP-076 아베리아. 지금 일본에 있다고 하네. 일본요? <목소리도> 어, 아... 오 아... 오나 그냥 살기 난지 데스가고지데스나 들어가, 들어가. 어, 잘해. 호봉아, 아, 알았어요. 출발. 아유, 여기가 맞나 이산이? 아우, 왜 이렇게 일본은, 왜 이렇게 힘들게, 이런 데다가 뭘 지워놨어? 아이고, 어디 있는 거야? 아, 진짜 찾을 수가 없네. <웃음> 엄청 높다. 와,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아, 아베 어? 저친가 앉아있네? 어? 저 친구 가나 아, 짜, 아이고, 아베 아이고, 아베 뭐? 아, 뭐 하는 거야? 무릎 꿇고 혼나고 있는 건가? 저기 아벨! 아벨! 조용! 조용! 예? 어서 앉아 예? 어서 앉으라고? 아, 아, 아예 어서 앉아! 아예 잠깐만요 앉으라고 하니까 아, 됐나요? 음. 저기 혹시 그쪽이 저기 SCP 076 아벨 맞나요? 저기 저 어떻게 알았지? 아이! 아이고 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어? 인간이야? 다가오지마!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인간을 칭호해 다가오지마! 칼좀 내려놓으시죠 좋은 말할때 나도 칼 든다 어? 알았어 알았어 칼 <웃음> 거두지 일단은 여기 저 고속버쪽이 있거든요? 저로 가서 얘기하시죠 그래 이 SCP는 듣던 대로 사람을, 사람을 싫어하네 잘 들어 나는 이곳에서 수련을 해야 한다 복수를 해야 되거든 아, 무슨 복수요? 그건 네가 알게 없어! 자 나는 수련을 해야 되니 알아오든가 말든가 네 마음대로 해! 아니 그래도 얘기를 하시죠 같이 치 같이 가요! 아이고 아우 진짜 아우 위험하게 지금 어딜 가? 아유. 치야! 콧구녕 왼쪽 콧구녕! 하! 나도 왼쪽 콧구녕! 얘 예, 똥구녕! 들어간다! 아 더럽게 진짜 못 뭐, 똥구녕도 어? 여기는 물이 있는 동굴이네요 그렇지 자 들어가기 전에 체조를 먼저 한다 하나 둘셋하둘 뭐하는 거 이게? 어. 하이초 하이초 자 따라해 뭐아리치 지금 하이쭤. 택배하게 해, 빨리 알았어요 하이초 하이초 하이초 하이 예스 자 들어가자 자 이쪽이야 아 차가 차가 차가 차가 차뭐이씨 아이 뭐해 물에다 똥고 싸고 너도 응 아이 진짜 더러 안 싸요 저는 알았어 그 이쪽 아이 똥물이데 내기. 자 먼저 저폭포수에 수련한다. 수련. 야. 뭐하는 거예요? 옷말 나가주. 자호주아자 너희가 아니. 이 오이 보라색 나무 이 뭐예요? 자 나무 밑으로 가라. 어, 나무 밑에요? 숨을 들이쉬어. 숨을 내. 미안련한다면서 자, 죽어 아! 아, 야, 미안하다, 야! 아고 야, 미안하다! 야! 아, 뭐해요, 지금! 아, 왜 사람을 죽여요? 어? 너도 안 죽는 모양이군! 너도 부활을 할수 있어! 그럼 아저씨도 안 죽어요? 그렇지! 난 절대 죽지 않아! 아, 그래? 그럼 한번 죽여봐도 돼요? 마음대로! 어, 해볼게요! 야! 너 아, 하저 아, 미안해요! <웃음> 이게, 이게 아닌데? 야! 어? 진짜 부활을 했네요 흥! 나는 아벨이다 투하! 투하! 빨리빨리빨리! 투하! 투하! 어? 와 잠깐만 저내 집이다 집이 왜 이래요? 땅만 샀어 훈련하기 아주 좋지 저 나랑 1대1을 겨루자 아 진짜요? 아유 가능하시겠어요? 응. 저 발차기 보여드릴까요? 홀자 어때요 가능하시겠어요? 어 이놈 봐라 어, 좀폼 잡는데? 어, 아싸, 그럼 나도. 자, 갑니다! 흥! <미녀> 이녀씨 <미녀> 나를 염탐하는걸. 그러면 아델 아저씨도, 나의 동작 하나를 다 읽어내고 있군. 그럼, 음, <미녀> 이 아저씨! 아, 근데, 뭔가 좀 속이 이상한데?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잠깐만. 왼쪽으로 돌죠? 그럴까? 아! 좋아! 좋아! 오, 센데요? 좋아! 아유아유... 아유, 아유. 저기 형님! 수료는 된거 같아요. 제가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헤헤헤 <웃음> 좋은 싸움이었다. 좋았어 자! 밤이 됐으니 난 소등의 종을 울리러 가겠다. 쪼룩! 아아이고아 죽은 치마 치키야 누가 코를 고르래 명상을 하라니까 아유 죄송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 이들어 나한테 좋은 생각 있어 어제 꼭 복수를 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그랬지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주고 복수를 도와준다고 그러고 재단으로 끌고 가는 거야 어때? 아 괜찮은 생각인데? 저 녀석은 중요하지 않아 어쩔 뭐든지 해라 아유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뭐 저기에 저기에 어우 음. 아 추워 어우 아추 <웃음> 복수 도와줄 테니까 주인좀나좀 따라와볼래? 뭐? 진짜 복수를 도와준다고? 아 진짜 도와줄 테니까 나좀 따라와봐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널 믿도록 하지 자따라너 어디 가는데? 어디가긴한국으로가지한국아 진짜 나한가한거못한다대 한국어로 가져. 한어로 가져. 한국어로 가져. 국어로 가져. 한국어 가져. 한국어아 가져. 가 가져.